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12월 15일 업데이트 된 점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전에 제가 저번주 출석 이벤트였던 이 선물묶음 10개 전부 했다가 한번에 푼다고 했죠 지금 7개 모은거 이번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아직 신화영원석이 풀로 안 맞춰졌기 때문에 최대한 신화영원석이 나오길 바라면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오, 치료퍼편 괜찮죠? 아, 여기서는, 어, 그래도, 각인석들 양호. 오, 묘약. 이거 한 개짜리인가? 아, 축복받은 영원수, 저게 나오네? 아, 하긴, 저것도 있어야 신화석을 만들겠죠? 오, 축중, 장신구. 아 이쪽은 꽝인것같고요 마지막 나 아, 역시 신화석 자체가 나오진 않네요 자 그럼 이어서 업데이트 적용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밸런스 패치 내용이 있습니다 매지션 부분, 일반 평타의 모션이 단축되고 발사체 속도가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뷔체에서 상태의 평타에서도 발사체 속도가 상향되었고요. 그리고 일부 특화 효과가 수정되었습니다. 어, 기존의적 처치 시 일정 확률로 정식용 분학 효과 증가가 이제 스킬 재사용 시간 감소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뒤에서 이제 어제 미리 녹화했던 매지션과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 나이트 부분입니다 나이트는 일부 스킬에 공격력이 수정되었습니다 어, 대상 스킬들은 대지균열, 만월일격, 건기난무, 육탄기습, 철벽난투 요렇게 다섯가지 스킬이고요 전부 다 딜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폭은 조금 크고요 퍼센테이지가 한 40% 뭐 200% 이렇게 크게 크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워로드입니다 일부 스킬들의 효과가 재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자 추가효과의 스킬 모션이 주의력 추가효과 모션으로 짧게 변경된 그런 내용입니다 전부 다 같은 내용들이고요 땅올림격타 흑바람 난타 강철지진 이 세개의 스킬이 이제 모든 추가효과 모션이 이 주의력의 추가효과 모션으로 짧게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스킬 모션 긴 것들이 전부 다 짧게 짧게 바뀌었다는 그런 말인 것 같네요 그리고 추가 효과 변경으로 인해서 일부 특화가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강철의 호령 특화에 아래 추가 효과들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아까 위에 했던 스킬들의 기술 강화 특화가 새롭게 추가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엑슬러입니다. 엑슬러는 어 그냥 일반 공격의 공격력이 상향되었다고 되어있네요. 이게 끝이네요. 그 다음은 신규몽환의 틈이 추가되었습니다. 지역의 명은 소녀의 운명이고요. 원투 한 번에 나왔습니다. 어, 소녀의 운명 1은 심막 2장을 클리어해야 열리고 소녀의 운명 2는 심막 4장을 클리어해야 열립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몽환의 틈이 나왔고요. 역시나 네임드는 공격력, 공격력 증가율, 몬스터 도감의 효과를 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 정의 들은 방어력 효과를 받을 수가 있네요. 약간 몬스터들은 비탱고원에 있던 몬스터들, 그쪽 몬스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몽환의 틈 보상 및 경험치 상향, 저번 주 패치로 이제 캐릭당 시간이 아니고 계정당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제 상향되었습니다. 야수의 심연 1, 2, 기사의 상실 1에 정복의 페어까지는 경험치가 1.5배 상향되었고요. 기사의 상실 1, 어, 승자의 전지, 진군의 차원문, 그리고 기사의 상실 2는 이제 경험치가 3배가 증가되었습니다. 모건의틈 보상도 상향되었는데요. 골드 획득량이 증가되었고, 일반 고급 스킬북도 드랍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반 고급 스킬북은 야수의 시면부터 적용되고요 그 다음은 희귀 스킬북 그 다음에 축복받은 영혼의 고서도 같이 드랍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기사의 상실부터 적용이 되네요 이 축복받은 영혼의 고서는 네임드를 잡아야 떴었는데 희귀 스킬도 네임드 잡아 떴었는데 이제 그냥 잡몹 잡는 걸로도 뜨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 저도 지금 메인캐 일부러 막아놨는데,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기사의 상실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열어야겠네요. 다음은 몬스터 흔적 상점에 상품이 초과되었습니다. 이 빛나는 은 정액급, 에임드급 확률이 올라간 그런 흔적 상자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차원 난투전 월드보스전은 보상이 두 배로 사냥됩니다. 그리고 영지쟁탈전은 이번 주는 홀수조임으로, 홀수조 보상으로 변경되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의상이 추가되었습니다 남캐는 이렇게 눈길인 술로 여캐는 난로가의 산타 그다음에 엑슬러는 루돌프 반장 그리고 굴뚝의 선물 수거쿤 마이스트로 의상 자 한번 능력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상점에 자 산타 어, 2000잼이구요 효과는 가방 최대 무게 2000에 경험치 획득 20% 그리고 치명타 저항 450에 그 다음에 pve 치명타 피해감소500 PVP 치명타 피해감소500 요렇게 들고 있네요 의상은 어, 요런 느낌의아 머리장식에서 모자가 탈착 가능하고요 얼굴 장식에 코눈 밑에 있는 스티커까지 탈착 가능합니다 약간 저번에 나왔던 소큐버스 의상보다는 약간 산타는 방어쪽에 특화된 느낌이 들긴 하네요 다음은 아이템 복구권 사용 편의상이 추가되었습니다. 복구 가능한 기간이나 대상을 혼동하여 복구권을 오수령한 채로 보유하고 계시거나 고객 센터를 방문하여 대기 중이신 대장님들의 불편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템 복구권이 창고 보관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고 어, 이 아이템 복구권 관련하여 교환 제작식도 추가되었습니다. 연금술에서 복구권 교환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 나왔던 400일 기념 방어구 복구권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교환의 결과물은 6강 상급용웅 방어구 장 선택상자라고 되어있네요 그외 1주년 플래티넘 복구는 이렇게 무기 쿠폰으로 바뀌고 방어 쿠폰 이런식으로 바뀌는데 자이 부분 직접 인게임 들어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맨 밑에 복구권 교환이라고 새롭게 생겼고요 자 기존에 있던이보조복기 복구권 뭐요런걸로아 적혀있네요 상급용웅 등급 자 요걸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상자 이 상자에서는 다시 1주년 무기 복구권 선택이랑 6강 상급 영웅에서 또 선택이네요 아, 기존의 플래티넘 쿠폰이랑 똑같이 바뀌는 겁니다 이번에 받았는데 꽝인 분들 있죠? 저도 지금 꽝을 몇개 받았었는데 자 이렇게 보조북기랑 제가 귀걸이 완전 꽝이었거든요 사용할 때 대상이 전혀 없습니다 자 기존에 했던 거 요거를 재료로 새롭게 상자를 바꿉니다 자 여기서 선택권 바꾼 다음에 이번에는 벨트 어또 이제 궁금한 점 만약에 또 벨트가 꽝이면은 또 바꿀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음또 가능하네요. 계속 원하는 거내 거? 내거 내거 원하는 거 받을 때까지 계속 무한적으로 바꿀 수 있나 봅니다. 한번 벨트 제가 복받고 있는지 볼게요. 아! 전체 클래스 와 없네 나 뭐야 나뭐 받아야 돼저 같은 경우는 장신구 봐줄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런 경우 다시 플래티넘 상자로 바꿔서 아이고 장신구 선택 상자 이걸로 바꿔야겠네요 자그 다음에 401 쿠폰 이거죠 401 기념 방어구 쿠폰 요거는 21부터 일 사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금 사용보다는 다음주 패치 다음주 패치 때사용하고요자 요거 확인할 점은 그거죠 서버 통합 되기 전에 내가 합쳐질 서버에서 이렇게 부캐릭으로 받으신 분들 저도 받았거든요 아 없어졌네요 여기에 401 기념 박스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미리 아 없네 없네 없네 계정당 1회네 자 그리고 통합거래소에 이제 브렐란이 물품으로 등록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은 이벤트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14일 접속 선물 이벤트. 자 14일 접속 선물 이벤트가 시작되고요. 1일차 때 이제 고급 스킬, 수집용 수정으로 주는데, 어, 요게 선, 강화된이안 붙은 거 봐서는 영광 짜리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4일차 때는 이제 각인성 상자, 5일차 때 이제 신화 영웅석 업그레이드 상자, 6일차 때 스킬교본 희귀등급 1개입니다 한 1개 7일차 때 신화석을 주고요 9일차 때 수집용 지역 봉인함 이것도 강화된 붙지 않아서 영광짜인것 같습니다 다음 12일차 때는 희귀 스킬 2개로 주고요 마지막 14일차 때 루스칼 전설 마석 제작제를 준다고 합니다 오 이게 영웅 마석이랑 심판의 묘약까지 세트로 이렇게 주게 되네요 한 번에 이제 전설 마석을 제작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 이벤트로는 V4 트리 이벤트 요건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저번주에 했던 그 이벤트랑 똑같은 겁니다 해당 미션을 완료하시고 이벤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쿠폰을 받아 가시면 되고요 펭탈크로스의 특별 미션 자 미션 할때 주는 산타 양말 열무묶음 요렇게 구성품 중에서 하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실버벨은 경험치 증가 200%를 해주고요 1월 31일 내년 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200% 경험치 증가 물약을 받고요 골든벨은 이것도 똑같이 내년 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골드 획득량 50% 증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열묶음씩 주니까 10개씩 들어있고 여기서 랜덤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요렇게한개씩 나오고 다 달성하게 되면은 기만 바말론까지 선택할 수 있는 영웅마석 상자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벤트 세가지와 오늘 패치된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매지션 업데이트 전 기존의 공속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완전 랜서로 넘어갔기 때문에 좀 공격 속도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장갑에 있는 효과를 못 받기 때문에 어..보자 지금 공속은 75.8% 짜리입니다 장비를 뭐 굳이 옮길 필요는 없겠죠? 공속에 영향 있는 장비들이 아니어가지고 장갑은 템을 아예 바꿔버렸기 때문에 매지션은 장착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비교 대상은 75.8% 짜리 공속 이 매지션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화를 보시면은 진리의 자치 이 진리의 자치가 평타 공격할 때 일반 평타 공격 시 5% 확률로 쿨타임 감소 10% 요게 새롭게 나왔잖아요 이건 이제 다른 원거리들도 있는 특한데 이제 바뀌는 게 기존에 요 이쪽에 있었고 또 이제 새롭게 바뀌는 거는 여기 뒤쪽에 뒤쪽에 있는 교전의 명상입니다 이 교전의 명상이 적 처치할 때 5% 확률로 10초간 정신력 물리 효과를 10% 증가합니다 굉장히 쓸모가 없는 스킬이었는데 요게 이제 적 처치 시 5% 확률로 스킬의 재사용시간을 감소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과연 이 바뀌게 되는거 지금 아직 패치 전인데 패치 전에 한번 평타공속을 비교를 해서 패치 후에 또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제가 달의 무게 흐름 외곡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공속 25%를 좀더 받으면은 최대공속 100%까지는 뽑아낼 수 있을겁니다 비교를 위해서 다른 스킬은 끄도록 할게요 자 달의 무게만 켜두고 나머지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간 같은 모브를 상대로 몇발이 샀는지 체크하는 식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처부터 바꿔야겠죠. 초기화 시키고, 이게 클릭한, 클릭만 하면은 그세 개만 없어지는 그런 패치도 있으면 좀 좋겠네요. 끝에 세 개만 효과 먹을 건데 이렇게 싹다없애버리는건 불편하지 않나. 아무튼 내가 필요한 건요거죠 오전의 명사. 와세개다 찍으니까. 재사용시간이 25%나 감소가 되었습니다 오상각이 많이 감소되네요 이렇게 될 경우 기사 회생까지 이렇게 세 개를 골고루 찍어야 는 상황이 왔습니다 매지션의 유지력을 위해서는 이기사 회생이 꼭 필요하거든요 자 진료의 자치와 교전의 명상 오두 개의 시너지가 어떻게 잡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세팅도 어제 했던 것처럼 다 꺼주고 이 달의 무게만 보도록 할게요 자 공격속도 그대로입니다 79.8% 어... 자 다음은 스킬을 개방해서 잡는 속도를 올린 다음에 쿨타임 감소 스킬 쿨타임 감소 스킬이 얼마나 자주 발동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생각보다 이 쿨타임 감소 스킬이 발동되는 그 확률이 꽤나 됩니다 확실하게 쿨타임이 확 줄어든 느낌이 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사냥 속도가 빨라졌다고 봐야겠죠 매지션도 지금 공속이 75%라서 체감이 크게 안나지만 아마 공속이 빠르신분들은 체감 좀더 빠를겁니다 어 근데 평타모션 관해서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기존하고 좀더 빨라졌다는 느낌이 들진 않는것 같네요 자, 데빌 체이서도 평타 모션이 빨라졌다고 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킬은 지금 다 꺼놨고요. 어, 데빌 체이서는 확실하게 공속이 빨라진 느낌이 드네요. 기존 대비 뭔가 딜레이가 좀더 없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오, 데빌 체이서는 확실하네. 어 근데 왜 1번 평타는 왜 이렇게 차이가 안 나지? 공성이 너무 낮아서 그런가?